여정현의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스페인어 인칭 대명사 그림으로 설명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스페인어의 인칭 대명사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오늘은 이것을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에서 나는 무엇입니다는 요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소이 그리고 스페인에서 우리들은 무엇입니다는 Nosotros Somos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Nosotros Somos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모두 여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Nosotros라고 하지 않고 Nosotr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로만 구성된 우리들은 무엇입니다는 Nosotros Somos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Nosotras somos. 자,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당신은 두 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악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악센트가 없으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엘에스가 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엘에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너희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보소트스 소이스가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소트로스 소이스 자 보소트, 보소트로스는 남자 너희들인데요. 너희들이 여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보소트라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소트라스 소이스 너희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는 다른 로망스 언어와 같이 당신을 존경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우스테시라고 하는데요. 우스테스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스테스 그리고 당신들이 10명의 경우에는 es를 붙여서 우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스테스 소원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스테스 소원 스페인어에서 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ls가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ls.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그들은 에오스가 되는데요. 에오스 손이라고 하면 그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에오스 손. 스페인어에서 그녀는 에야 라고 하는데요. 에야, 에스 라고 하면 그녀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야, 에스. 스페인어에서 그녀들은 에야스 라고 하는데요. 에야스 소원이라고 하면 그녀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와 같이 에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오스 소원 하면은 그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스페인어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계의 주나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